어때? 장치 잘된것같아 결이 네? 밥 먹었어요? 네밥 먹고 뭐 해야 되죠? 치카 치카 결이는 치카할 때 모래시계를 이용해 스스로 치카시간을 다 채우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치로 치아, 치수, 치수, 을 이용해 치수, 치고치 치수, 치수, 치수, 치수, 치수, 치수, 치 치수, 을쭉 치수, 치수, 치수, 치수, 치 자, 치수, 치수, 치수, 치수, 치 결이가 이렇게 양치질을 구석구석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치실까지 스스로 하는 이유였다. 결리가그토로장치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네? 장치 잘된것 같아?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물건이 뭔가 궁금하시죠? 자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포장을 풀으면 바로 비밀의 그 제품 바로 리뷰라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우리 밝혀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길러주는 치아 청결 크기랍니다 usb 충전 케이블 을 통해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설명 후에 양치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실 수있고요 이렇게 포켓도 들어있어서 여행시나 이동체도 휴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뷰 가정용 시안 청결 체크기 3법은 아주 간단해요 중앙부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라이트 불이 밝혀지는 방식이데요 제품 하단부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어, 이렇게 USB 단자를 꽂기만 하면 충전이 완료되죠. 붉은 베에서 초록 베이스로 완료되는 걸 보실 수있 자, 이 결의의 체크 영상을 보실게요. 컬로를 통해 결의가 직접 눈으로 시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양치 후단 5초만 투자면 됩니다. 예능으로 직접 확인하니다 보시면 양치 전 플라그를 음. 통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양치 후에 플라그가 안 보이죠. 연한 핑크 부분은 짙태요어두운핑크일수록 치석에 가까워요. 양치 네. 잘된것 같아. 응?